홍원장 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. 금번 아,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제2018-31호에 해당되는 상반기 에너지기술정책수료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본페이지도 한1세페이지 되는 것을 7페이지 내로 압축해서 아, 간단한 약식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업의 사업 목적은 기술 동향 분석 중장기 R&D 계획 산업체 실태 조사 등 에너지 기술의 성장 동력 창출에 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이라 할수 있고요. 지원 대상 분야는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으로서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, R&D 정부정책 및 R&D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전략을 마련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. 사업비 총 지원규모는 1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. 사업추진체계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평가 위원회 어, 그다음에 주관 기간 참여 기간 1 2 3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어, 기술료 납부는 어, 기술료 납부에 대해서 비징수 과제로 사업비의 100% 이하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. 기술료 납부는 그 다음에 지원 분야가 에너지기술지식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이런 규모이며 개발기간은 10개월 그 다음에 제한요구서 r f p 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신청자격으로서 어 주간기간과 참여기간의 신청자격은 해당 과제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과제 제안 요구서 RFP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, 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2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4호 및 제4의 2호 9의2 부터 9의 4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. 이거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주간기관이 기 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사업자며 어, 외국소재기관도 어, 사업참여가 참여기업으로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참여 사전 지원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. 여기도 10가지의 그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10가지가 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아야겠습니다그 다음에 본 과제에, 아 평가절차는 어, 여타과자 거의 똑같이 사업공고, 사업계획서 접수, 전단기간사전검토 사업계획서 평가,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, 신규과제 확정, 협약체결 및 정보출연금 지원이 되면서 빠르면 3개월 늦지면 4개월 정도의 과정에서 어, 과제에 대한 최종 어, 협약체결 단계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 기술정책 수립 사업에 대해서 어, 조사 및 전력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되신다 하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